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.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Oh, no.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